핸디 시5점의한 일반인이 13득점 중7루9에 미친 퍼포먼스를 뽐낸다. 대방은 점점 들어넣네. 이. 정도면 맛이 안갈수 없다. 네 대로 해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당구에서 멘탈 잡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. 상대방이 자리에서 나와 별 고민 없이 타석에 엎드린다. 1단계. 이 순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.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. 2단계. 1적구가 횡으로, 2적구가 종으로 움직이는 이때 상황은 끝난 것이다. 미련 없이 마음을 비우자.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와서 서우 있어봤자 어... 내 멘탈만 나가는 것이다. 마침 안녕히 가십시오. <웃음> 어. 허우 어... 아! <웃음> 어, 네. 나반장하고네뭔 애인병이다냐 아 에이... 어? 가지 한다 진짜. 오케이. 이압. 스 푸르쿠마집 채널에 구독 알림 설정 했어? 네 저는 푸르쿠마집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 설정했습니다.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보고 싶어서요. 누굽니까? 당구 경기 중한 동호인이 환상의 드리블로 득점에 성공한다. 우 h 흐흐흐흐흐 a t 좋았어. 다고야스카인 <목소리> 잘쳤 습니다. 차잘치 아, 뭐.